안녕하세요. 길입니다. 며칠 새해가 새해 끼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오형 편입니다. 보통 가장 무난한 혈액형은 오형이라고들 하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A형과도 B형과도 잘 지내는 편입니다. 오늘은 오형, A형, B형 이삼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오형에 대한 이미지를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혈액형을 보는 중요한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오형에 대한 편견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형에 대한 편견은 복잡하지 않죠. A형이 소심. B형이 제멋대로라면 O형은 단순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실 건 O형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는 A형과 B형만큼 뚜렷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A형의 생각 자, A형은 확실히 O형보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디테일에 강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B형의 생각. B형은 O형과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O형에 비해 사고나 행동이 매우 유연한 편이죠. B형 입장에서 O형을 단순하게 본다면 바로 이 차이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AB형의 생각. AB형은 A형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O형에 비해 복잡하다고 할수 있어요. 심지어 AB형 입장에서는 O형의 단순함이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B형은 A형이나 B형과 함께 있으면 확실히 공감하는 면이 있지만 동시에 내면에서 반발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형은 공감도 별로 안 가지만 그렇다고 내면에서 반발하는 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a형 입장에서는 하지만 오형의 이런 면은 오히려 장점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 이것은 오형 특유의 동물적 본능과 관련이 있는데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었죠. 우리 편일까 나보다 셀까비하식별 강약 구분의 본능입니다. 오형의 인간관계도 이 기질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오형은요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나에서 보시듯.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실 이것만 헷갈리지 않아도 세상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죠. 때로는 단순한 게 가장 강력한 법입니다. 이래하여 오형은 상대를 이네 가지 범주 안으로 넣으려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상대게 태도를 정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애매모호한 관계를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힘들어할까요? 상당한 강도의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상대가 no. 적인지 동지인지가 정확하게 판별이 안 되면 관계를 더 이상 진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오형이 긴장하는 건 A형이 긴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강도가 훨씬 세지만 오래 지속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에너지 소모량이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형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적인지 동지인지 오형의 이분법적 태도는 바로 이런 성향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생각이나 판단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특히 오형 입장에서 피하식별에 대한 본능은 일종의 생존 분능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형은 배신에 매우 민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오형에 대한 편견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오형 A형, B형이 3자의 관계에서 오형이 어떤 위치인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형은 A형과 B형의 중간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오형의 대중적인 이미지는 A형과 B형만큼 뚜렷하지 않다고요. A형 뭐죠? 소심. B형은요. 제멋대로 이건 거의 고정된 이미지예요. 뭐 A형이 세심하고 남을 배려한다는 둥, B형이 자유분방하고 개성적이라는 둥 이런 얘기는 이걸 좀더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죠. 본질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O형은 이만큼 확실하게 고정된 이미지가 없어요. 그나마 가장 대표적인 게 단순하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뚜렷한 이미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백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실제로 O형은 백지같은 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A형과 같이 있으면 A형과 비슷해지고요. B형과 같이 있으면 B형과 비슷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O형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편이라고 했잖아요. 상대가 적인지 동지인지를 아직 알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히 구분이 가지 않는 한 O형은 경계 태세를 취할 수 밖에 없어요. 대체로 오형이 A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는 것과 B형에 대해서는 쉽게 긴장을 푸는 것도 바로 이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A형은 자신의 속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긴장감이 원래 몸에 비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게다가 실수가 별로 없죠. 이건 O형 입장에서는 상대가 약점을 잘안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형은 A형에 대해서는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적인지 동지지를 쉽게 분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속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약점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적으니까. 반면에 비형은 A형에 비해 속내를 쉽게 드러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수하는 것에도 비교적 뭐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형 입장에서는 상대가 약점을 쉽게 드러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형은비형에 대해서는 곧 긴장을 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적인지 동지인지를 쉽게 분간할 수 있고 속내를 드러내니까 약점을 찾기도 비교적 쉽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A형에 대해서 경계하는 O형의 이러한 태도는 A형의 평소 태도와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B형에 대해 긴장을 푼 후에 하는 O형의 행동은 B형의 평소 행동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형은 A형을 대할 때는 마치 A형처럼 행동하게 되고 B형을 대할 때는 마치 B형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오형이 백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형은 A형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B형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형은 A형과 B형의 중간자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A형과 B형이 서로를 오해하는 과정에 O형을 대입시켜 볼게요. 그러면 O형이 중간자라는 게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A형과 B형은 서로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호의로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오히려 불쾌감이나 짜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자기랑 가깝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어, 그 사람은 그게 열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잔소리 많이 하는 혈액형은 A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충고를 해주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끼고 나죠 그렇게 하는 게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잔소리는 아무한테나 안 하는 거예요 너니까 잔소리 한다는 얘기죠 내 친구고 내 동생이고 그러니까 너좀잘 되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A형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잔소리에 대해서 가장 불편하게 느낄 가능성이 큰 혈액형이 B형이에요. 왜냐하면 B형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는 면이 다 혈액형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당장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A형의 지적이 디테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B형으로서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런 것 갖고 자꾸 태클을 걸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O형은 어떨까요? 물론 O형도 A형의 충고나 뭐 잔소리를 불편해 할 수는 있겠지만 B형 만큼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O형은 A형을 대할 때 A형과 비슷해지는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조심스럽게 대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A형이 충고를 한다면 O형은 설사 불편하다고 해도 그걸 쉽게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자기를 위해 그러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O형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할 때 A형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 진짜 그러네 난 그런 생각까지 못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B형이 자기가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 A형한테는 불편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B형은 자기를 잘 드러내는 편이지만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친구 마음에 드는데 나랑 좀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한테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느끼면 아예 무뚝뚝해지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B형입니다. 그래서 B형은 자기와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대할 때더 솔직해지고 직선적으로 대하면 있는 그대로 자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비형이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이런 식의 태도는 A형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직선적으로 대놓고 말하는 게 A형은 좀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형이 아니라 O형이면 또 어떨까요? O형은 B형하고 있으면 또 B형 비슷하게 행동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물론 O형도 B형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A형만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O형도 B형처럼 뭐 그렇게 해버린다는 얘기예요뭐말 편하게 하자고? 그러지 뭐 나도 그게 편해.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O형은 이런 관계를 더 편하게 느낄 가능성이 커요.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너도 너 하고 싶은대로 하고 나도 나 하고 싶은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으면 진짜 같이 노는 거죠. 실수하고 뭐 이런 거 신경 쓸필요 없거든요. 오형은좀 덜렁대는 면이 있어요. 근데 A형 하고 있을 때는 그런 걸 신경 써야 되는데 B형 하고 있을 때는 별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오형도 A형의 충고를 잔소리처럼 들을 수도 있지만 B형만큼 불편해 하지는 않고요 B형은 뭐 잔소리 들으면 싫은 티 팍팍 날 때가 많죠 또 O형은 B형의 솔직하고 직선적인 언행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A형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A형은 상처를 받고 예, 뒤끝 정렬할 가능성이 큽니다 <웃음> 자 이렇게 본인이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도 덜하고요. 아그 역도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상대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불편하게 하는 것도 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O형은 A형에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수 있어요. 예그 A형이 뭐 오랫동안 만나온 사람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B형에 비해서는 조심스러운 편이에요. 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는 거죠. B 형은 별 생각 없이 직선적으로 말하곤 합니다. 친하다고 느끼면 자또 B 형의 행동을 뭐 O 형이 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역시 그 B 형과 친하다면 어, 야너뭐 이건 문제가 있고 저건 그렇다 이렇게 O 형이 B 형한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A 형과는 달리 O 형은 웬만한 일은 그냥 넘어가는 편이라는 거예요. 잔소리를 뭐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물론 뭐 O 형이 A 형에 비해 디테일에 약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래서 오형이 A형과 B형의 중간자적인 존재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오형은 어떨 때는 A형과 비슷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B형과 비슷해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형은 어떨 때는 A형처럼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 B형처럼 제멋대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A형이 소심하다거나 B형이 제멋대로라는 건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요. 그저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A형 입장에서는 그게 소심한 게 아니라 당연한 행동이고 B형 입장에서도 그게 제멋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저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기준은 O형이 되는 거죠. 왜? O형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볼때 소심 A형 제멋대로 B형의 이미지가 고착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오형은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분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이니까 일종의 백지 같은 이미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단순이라는 것도 그런 거고요. 어, 좀 좋게 말해서 오형한테는 뭐 순수한 뭐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생겨난 이미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있는 A형과 B형은 원래 우리에게 익숙한 내향적 A형과 외향적 B형, 즉 소심 A형과 제멋대로 B형인 것이죠. 자 여기서 제구라이론이 제시하는 혈액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혈액형 전체 지형도를 조망하면 두 그룹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설명한 O형을 중심으로 하는 내향적 A형, O형, 외향적 B형으로 묶이는 다수파와 두 번째는 AB형을 중심으로 외향적 A형, AB형, 대향적 B형으로 묶이는 소수파입니다. 자 다수파는 오늘 설명드렸고요. 소수파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 AB형에 대한 편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구라이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외향적 A형과 대향적 B형 그리고 AB형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과 질문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